음, 다음에물 부어 줄게. 음. 네. 거의 연을지나가셨 <웃음> 거네. 음. 밥 너무 맛있다. 음. 거 깻잎 싸먹어도 맛있다. 음. 아. 아아아. 정 아... 아 객실 진짜 깔끔하다 서에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객실이 진짜 쾌적하고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로 나가면 작게 정원과 옥상 이렇게 있고 화장실이 하나씩 딸려있는데 이것도 너무 예뻐 네 와우 엄마의 환갑을 맞아서 이렇게 언니가 준비를 미리 했어요. 짜란 짜잔. 짜잔 케이크도 원래 좀 예쁜데서 살려고 했는데 저희 숙소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투썸 가서 언니가 사왔대요. I think so. 잘했다. 그니까 거 이거. 일어나서 일 하다가 지금 얼굴에 선크림이랑이만바르 이거. 다닥 가는 중이에요거내차 이거. 이내차례 예전에 한번 오빠랑 같이 갔었는데 재료 소진이 다 됐다는 걸 2시도 안 됐을 때 주말이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저 혼자 평일에 가는 중입니다. 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 이제 우리 다리랑 버티는거야. 오른손까지 빼볼거거든요 섞고 있어야 돼요. 떼라고요? 맞아요. 얘는 미는 힘, 얘는 엉덩이 힘으로 버티고 오른손까지 이걸 떼라고요? 뺏어 어 맞아요. 무슨 그 아, 느낌인지 알겠죠? 어 미는 느낌 아니 미는 느낌 어. 어. 아니에요. 미는 느낌 어. 아니에요? 어 그래 버티고 어. 얘로 지지. 지지. 자 지금 이 상태. 응. 지지. 지지. 얘는 미는 거 지지. 네. 해놓고손떼는건 네. 똑같아요. 스프링 만 응. 맞아요 그 상태로 아랫배까지 응. 어올리고 하나. 둘 어쩌면 아... 셋. 쟤로 밀어줘야 돼. <웃음> 그러면 안돼 다섯 하고 돌아오세요. 엄마. 이렇게 얘가 밀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밀면 계속 버티고 좋아요. 하나, 둘 앞으로 가지는데 셋, 넷손 내리고 공냥랑 같이 조심스럽게 돌오세요 <웃음> 요즘 계속 교회 말아? 응. 아, 근데 너한테 만한번도말안했어 신이 와서 한번더 말아줬어 따라나 왔어 아, 아, 아, 음, 아, 너무 몰랐어 너무 기뻤다 참식이 오랜만에 먹는니까 되게 아. 맛있다 이한 거? 이렇게 막 화장실 갔다 와근아너 아, 지금 재현 중인 거야 아 엉덩이 이쪽을 하고 있을까? 그냥 생각 없는데? <웃음> <웃음> <웃음> 엉덩이를 저쪽으로 하지 아니 생각이 없어 <웃음> 그걸 왜생각 그걸 왜 생각 안 해? 지금 간다 생각해봐 이리로 아니, 여기 옆에 그거. 사람들이 있어? 어 여기 있어 막 남, 남, 남자들 4명에서막막 이러고 있어 꼭 반드시 옆으로 사이드로 가래 그래? 어우 쫓다니까? <웃음> 나가야만 해 나는 난, 난 이렇게 해한대바꿨 왜냐면 그런... 아, 우리 연애는 우리... 당연히 몇 처럼 해 그라미스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나 저희 미스를 한번 봐주세요 네, 네, 네. 나는 이렇게 아, 해서 아, 아, 얘랑 얘랑은 다른데 너는 너의 언더이가 소중한 거 맞아. 얘는 뭔가 아니야 한 번에 만들자 아, 네, 아 그리고 이거야 생각이 이거. 없어 <웃음> 진짜 생각이 없어 여기에 만약에 와 생각이 없어 아 여기 아이건 마트를 먹으려고요. 블루베리 조금 있는 거랑 아침 완성. 바쁜 냉장고 정리. 냉장고 안에 <웃음> 상한 것도 많고 통기 안에 갈락말락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진공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주면 진짜 애들이 오래 가거든요 지금 이거는 제가 마셨던 네스프레소 버츄오 캡슐을 이만큼 모은 거거든요. 근데 네스프레소가 진짜 좋은 게 이렇게 캡슐 재활용을 하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백에 넣어가지고 기사님한테 드리면 기사님이 이제 다시 가지고 가는 시스템이라서 반납할 때도 되게 편하고 이 재활용 백만 요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 님유튜브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마일스톤 커피에 맛있는 커피 레시피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사봤거든요. 바닐라빈 디카페인의 오트밀크 조금 덜 달게. 그래서 요거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요 비엔나 커피도 유명하다고 그러길래 이거는 이따가 두고 늦은 오후쯤 음, 조금 졸릴 때한잔더 마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그 스벅의 오트 어쩌고 썸띵 그거랑 맛이 비슷한데 훨씬 고소하다. 진짜 고소하다. 아무튼 커피 마시면서 한3 시간 정도. 이제 편집할 거를 좀 빠르게 해치우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간단하게만 장을 봐왔는데 오늘 저녁에 가지덮밥 해먹을 거라서 오늘 재료는 가지, 대파, 양파, 청양고추. 끝. 저희 집 된장이 좀 짜서 저희는 한 0.7스푼 정도 넣었어요. 고추장 반스푼. 설탕 굴 소스 한 스푼, 굴소스 한스푼. 맛술 하나. 식초. 식초 하나. 완성. 크으, 맛있겠다. 아 뜨거. 음, 음, 음, 음. 오 너무 맛있는데? 얄무김치인데 이것도 너무 맛있어. 이것도 오빠 한번 해줘야겠어요. 너가 뭐 뭐먹어요 한 3일 전에 이거 허스텔러, 새로 뜯어서 사용 중이에요. 음, 이건 향이 너무 좋아서 막 여러 번 두들기고 싶어죠. 그 다음에 넘버즈인 5번 잡티 이별 세럼. 다음에 넘버즈인 5번 크림. 약간 세럼이랑 얘랑 동시에 쓰면 조금 더 잡티 케어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홈케어에 손을 살짝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개 같이 써주니까 막 잡티가 사라진다. 요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안색이 되게 맑아지고 있다? 그거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거 벤트속 눈썹 세럼까지 그리고 요거 라고메 선젤 제가 작업하는 작업방이 왼쪽에 엄청 큰 통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해가 막 미친 듯이 들어와서 집에 있는데도 저는 보통 선크림을 발라주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거 진짜 부드럽게 막 바르기 되게 편한 그런 선크림이라서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듬뿍듬뿍 바르기 진짜 좋아요. 선크림까지 바르면 진짜 끝! 편집하려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았는데 요거 어제 시켰다가 남은 마일스톤 비엔나 커피 요거랑 이거는 컬리에서 시켰던 4층 빵집 까눌레거든요 엄청 자주 시켜먹진 않는데 종종 생각날 때마다 하나 집에 있으면 쟁여주고 먹기 좋아서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비엔나 커피가 너무 멀쩡해 크림 다 녹았을 줄 알았는데 엄청 견고하게 단단하게 남아있어요 이거 최근에 로라메르시에서 산 뷰런데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옛날에 그 시쉐이도 뷰러랑 되게 비슷하게 아시안 눈매에 맞게 곡률이 나온 거라 진짜 완만하거든요, 보면. 저처럼 핸닝 속눈썹 이렇게 빡짝 올라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강추. 마스카라는 핫킷. 그리고 마스카라 한 티가 이렇게 빡 나는 애라서 엄청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왜 끝에가 살짝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어서 언더 속눈썹 이렇게 지나가기 되게 편해요. 음, 딘토의 그라티아라는 컬러. 음. 살짝 글로시한 틴트? 음, 딘토 206번 그라티아. 음. 진짜 예뻐요, 컬러. 이 스킨푸드의 멜로우 스트로베리. 이 컬러가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베이스로 이어은 애를 깔고요. 그리고 진한 애를 요즘 또뉴 진스에 홀릭돼서 <웃음> 눈밑 가까이에 블러셔 올리는 거에또 빠졌거든요. 진짜 아니 뉴 진스 미친 것 같아. 저 거의 하루에 어텐션 하이브이 쿠키 진짜 2, 30번씩 듣는것 같아. 화장이 응? 부디 오래가길. 밖에 진짜 핵던것 같아요, 지금. 목걸이를 바꾸고. 짠,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이거 저번 패션 널에서 보여드렸던 모데스트 무드티. 이거 진짜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엔조 블루스 바지. 거울 엄청 들었네 그리고 이것도 패션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스탠드 오일 백이에요. 여기에다가 밑에는 운동화를 신고 나갈 생각입니다.